이번 강의는 목소리가 없어요. 그런데 목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어, 뭐 녹음을 하셔도 되고 혹은 다른 외부 프로그램 뭐 타입캐스트 같은 걸 쓰셔도 되는데 캡컷 안에도 글자를 입력하면 목소리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. 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. 자 미리 샘플을 만들어 왔는데 자 플레이를 이번에는 하면 이번에는 글자를 목소리로 만들어 보자 음산한 여성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준 소리거든요. 자,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첨부해 볼게요. 자,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. 뭐 사진도 좋고 뭐든 좋습니다. 자, 저는 그냥 폰에 있는 아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. 지금 얘는 동영상 사진인데 어, 사이즈 좀 줄여준다는 안내였어요. 자, 얘를 선택하고 추가. 자, 그러면... 영상 제가 아, 사진을 세로로 찍었네요. 자, 이 세로 사진에다가 음, 그냥 바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사이즈를 좀바꿔주고 싶긴 해요. 형식 가서 네, 16대 9로 사이즈 바꾸고 얘를 선택하고 얘를 손가락 두 개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위치를 맞추면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바꿔놓고 할게요. 뭐 이건 강의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자. 얘는 플레이하면 사진일 뿐이잖아요, 그죠?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동영상이 아닙니다. 자, 여기다가 제가 글자를 좀 입력을 할게요. 자,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, 자, 위치는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넣겠습니다. 뭐 입력을 이쯤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넣도 무방합니다. 자, 텍스트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어, 캠핑장에서 만난 캠 캠냥이라고 부르더라구요 이렇게 좀 길게 써볼까요?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입력을 했습니다. 자, 체크하시고, 사이즈는 좀 줄일게요. 자, 일단은 위치도 좀 이렇게 바꿔줄까요? 하단으로. 아, 위로 바꿀게요. 안 보이니까. 자, 옮겨주고요. 자, 그럼 이제 작업은 끝났습니다. 자, 작업은 끝났고, 어, 글자가 좀 길어서 3초인데, 사진도 가지고 오면 3초거든요. 좀 짧아서 얘를 좀 길게 늘려놨습니다. 뭐 하고 싶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. 우리 다 배운 걸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뭐 글자, 글꼴을 바꾼다든지, 뭐 이거는 목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짓들이에요. 근데 한번 해본 게는 해본 겁니다. 자, 그 다음 뭐 애니메이션 넣고 싶다. 애니메이션도 얼마든지 가, 가능하죠. 뭐 반복 기능을 써가지고 자 이건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글자를 뭐 출렁출렁 한 한자씩 움직이는 글자를 한번 더 볼게요. 뭐 이런 것들 조금 느리게 자 됐습니다.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자 꾸미는 기능들이었잖아요, 그죠자 일단 했고 자그 다음에 여기에 목소리를 한번 따도록 해볼게요. 자 얘를 선택을 해요. 자, 글자를 선택을 하고 나면 밑에 기능들 중에서 글자에서도 할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. 자 텍스트 음성 변환이란 걸 눌러줍니다. 자 그러면 영어냐 한국어냐 골라줘요. 근데 우린 지금 한글로 썼으니까 한국어 하시면 되고 오빠 언니라고 돼있고요. 밑에 뭐 미국인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. 뭐 미국식 남자 뭐 미국식 여자 목소리 영국식 여자 목소리 뭐 이런식으로 바꿀 수 있나봐요 자 오빠를 눌렀어요 캠핑장에서 만난 캠양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 자 언니 목소리 캠핑장에서 만난 캠양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 언니가 약간 톤다운돼 있네요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영어 못 읽습니다 왜? 얘가 영어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캠핑장에서 만난 캠양이에게 참치 한 캔을 자, 줘봤습니다 체크. 하시면 변환중 이라고 나오고 글자가 짧으니까 금방 끝났습니다. 자 플레이를 처음부터 해 볼게요.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. 자 어때요? 목소리가 만들어졌죠? 자 그런데 목소리가 쭉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? 영상의 사진의 길이보다 좀 짧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굳이 한번 맞춰 줘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은 목소리가 너무 톤다운 데 있어서 목소리를 약간 다듬어 줄게요 자 얘를 어디 가느냐 우리는 지금 목소리를 건드렸으니까 오디오에 가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만든 오디오가 있죠 사진에는 소리가 없고 방금 만든 글자로 만든 오디오가 생겼습니다 자 밑에 보면 오디오 속성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오디오 속성들 중에서 저는 속도를 한번 써볼게요 자, 속도를 이용해서 조금 말을 빨리 하도록 한 1.3배 정도. 캠핑장에서 만들었어요.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. 어 너무 빨라요. 1.1.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. 1.2.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.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음조도 바꾸니까 좀 발랄해졌네요. 자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. 밑에 음성 효과라는 기능도 있죠. 자 얘를 눌러주시면 요정. 쨍!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<웃음> 한 캔을 줘봤습니다 <웃음> 캠핑장에서 만난 자,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마이크 독차지를 했어요 마치 이렇게 하니까 독백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재밌있는 어, 효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에 속도를 좀 조절을 했잖아요. 여기서. 그러니까 음성이 좀 짧아지긴 짧아졌어요. 그런데 여기 자막이랑 약간 안 맞으니까 자막을 조금 늘릴게요. 자, 자막도 잡아서 여기까지. 근데 자막을 목소리까지 늘리고 싶은데 안 늘어나는 이유는 이 자막은 항상 어디까지만 쓸수 있느냐 하면 영상,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이 본체 있죠. 본체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요. 그래서 얘를 쭉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얘를 늘리면 이까지 늘어날 수도 있죠 목소리하고 만약에 딱 맞추겠다 그러면 목소리 위치하고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돼요 오디오 가서 자 목소리가 끝나는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죠? 딱 맞춰놓으시고 다시 텍스트에 가서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놓으시면 딱 맞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딱 목소리가 맞아 떨어졌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 우리 인에서요 아웃 반복 있죠 이 반복을 해제를 할게요 해제를 하고 인에 들어가서 인에 제일 끝으로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타이핑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유형 1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타이핑이 주르 들어가죠 근데 얘를 굉장히 이렇게 길게 늘려 버립니다 요렇게 그리고 체크를 하시면, 자,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. 캠핑장에서 만난 캠냥이에게 참치 한 캔을 줘봤습니다. 자, 이제 어때요? 딱 맞아 떨어졌죠? 자, 요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. 라는 겁니다. 자, 지금 제가 곁다리로 다른 거 하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허비를 했는데, 지금 이 강의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 면 글자를 입력을 하고 나서, 글자의 아무 짓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, 텍스트 변환이라는 기능을 눌러주면, 목소리를 따서 만들어서 오디오로 쓸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오디오는 목소리를 음성 효과를 쓰든지 속도를 이용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을 목소리 만들기 기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